안녕하세요 샌디기예요 원래 유튜브 열심히 할 계획은 없었는데 갑자기 제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댓글이 막 달리길래 읽다 보니까 제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왜 경수를 잡게 되었는지 설명하려고 영상을 만들었어요 일단 경수를 잡게 된 결정적 이유를 설명할게요 첫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강아지 두 마리를 지금 키우고 있고 근데 동물학대를 해본 적 없는 사람인데 진짜로 저희 집에 쥐가 오면서 제가 바뀌었다는 걸 느꼈어요. 일단 저희 집에 있는 모든 가정가구 옷, 음식까지 모두 경수가 박살을 냈죠. 어떻게 박살 어떻게 박살 냈냐고요? 일단 제 청바지 밑단을 갈기야 이렇게 찢어놨습니다. 뿐만 아니라 저희 집에 있는 세탁기 전선을 모두 갈아놔서 뭐쓸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고요 심지어 세탁기를 어 그렇게 망가뜨리고 나면 은 제가 세탁을 못하니까 어 몇번 고난을 어 겪었습니다 그리고 수리를 몇번이나 했는데 계속 전선을 망가뜨리는 일이 계속 생기고요 두번째 일단 집에 쥐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공감을 할거예요 어 쥐가 있으면 항상 긴장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불 끄면 찌익 하는 소리가 들리고 불 켜면 또 잠잠하죠 심지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극도로 도달해 가지고 수면 장애까지 어 있습니다 또 잠을 자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탁자 위에 있는 물건이 떨어지는 일도 생겨요 뭐 여기까지 뭐 말한 거면 뭐 그냥 지금까지는 되게 귀여운 정도예요 굉장히 좀 귀여운 어 변명인데 이제 세 번째부터 더 가관 이에요 이 제가 그 당시에는 그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자취생 이다 보니까 이 식비 지출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구매를 하면은 어뭐 이거는 일주일 안에 뭐 먹어야 되고 뭐 이거는 좀 두고두고 먹어야지 이렇게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일단 웬만한 음식은 뭐다 냉장고에 있어서 뭐 쥐한테 큰 영향을 받지 않는데 제일 크게 영향받는 부분이 바로 쌀 아니면은 뭐 밖에다가 음식을 잠깐이라도 놓으면은 뭐 파리가 안듯이 안 금방 또 쥐가 와서 한번 먹고 갑니다 근데 이제 쌀포대 안에 쥐가 들어가 가지고 똥 싸놓고 오줌 싸고 별 짓을 다 합니다 진짜로 제가 똥을 어떻게 발견했냐면 아침에 밥하려고 쌀 씻는데 검은 쌀몇 톨이 나오길래 아니 왜 백미가 어? 흥미에 흥미가 섞여있지? 이런 생각을 했죠. 그런데 이 흥미를 살짝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봤는데 와 문, 뭉개지더라고요. 제 멘탈도 같이 뭉개졌어요. 그게 바로 쥐똥인 걸 그때 알았죠. 그때부터 진짜 잡히기만 해봐라 이 생각으로 이를 갈았고 그때 당시에 놈 찝찝해가지고 쌀한 포대를 그냥 다 갖다 버렸어요. 왜그쥐 몸에는 굉장한 님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흑사병을 옮길 수 있는 박테리아가 굉장히 많고요. 그냥 일반 동물이랑 비교할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수구나 뭐 이런 균들이 많은 곳에 서식하다 보니까 별의별 병은 다 가지고 있어요. 근데 그걸로 밥을 해서 제가 먹었다면은 결국 수는 저만 보겠죠. 네? 네 번째 쥐도 동물이고 생각도 해요 저도 알아요 쥐를 죽이면 안 되는 거 근데 제가 처음에 쥐를 끈끈이로 잡았을 때 사실 너무 얼굴도 귀엽게 생기고 어? 또 불쌍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제가 방생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다음날 주방에 또 어? 어김없이 또 인기척이 있길래 설마해서 이렇게 삭 봤더니 경수가 몸에 끈끈이를 잔뜩 묻힌 상태로 저랑 아이컨택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때부터 저도 온몸이 경직이 되고 온몸에 소름이 돋아 가지고 진짜 이거는 뭐 공포 영화 저리가라 할 정도. 그래서 아안 되겠다. 이놈을 잡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쿠팡에서 쥐덫을 종류별로 다 구매했답니다. 진짜. 다섯 번째. 일단 쥐를 박멸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나가야 돼요.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여러분의 집은 쥐집이 될 거예요. 사람의 집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.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쥐는 번식률이 굉장히 빠르고 또 굉장히 많이 새끼를 칩니다. 근데 저처럼 그 모두를 박멸하지 않으면 뭐 3년 동안 쥐랑 싸워야 되고요. 이쥐 박멸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담도 여러 번 받아봤는데 거의 수리비가 거의 천만 원 정도가 나와요. 뭐거짓말이다 과장이 될게 얘기하는데 일단 노후화된 하수관부터 새로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집 안에 있는 이제 통로나 뭐 이런 걸뭐 검사를 해 가지고 어느 통로로 들어오는지 면밀하게 이 전문가들이 봐야 된다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검사 비용도 들고 수리 비용도 들고 거의 리모델링 값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뭐 거기까지는 돈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전 돈이 없었어요, 개인적으로. 그러니까 극도로 화가 나죠. 번돈 아르바이트 한 돈은 죄다 어, 쥐가 저질러 놓은 일 뒤처리하느라 어, 너무 바빴고요. 그리고 돈도 너무 아까웠어요. 저한테 뭐몇년 동안 쓴 돈도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쥐한테 쓴돈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것 같아요. 아 이거는 진짜 아니다 싶었던 게 뭐냐면 저희 집에 들어오면 쥐똥냄새랑 쥐오줌 냄새가 진짜 코를 자극해요. 그 자극이 이 사람의 그 참을성을 아주 그냥 극한으로 달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잘 때도 쥐똥 냄새 때문에 미치겠다니까요 쥐똥, 쥐똥이 어디 있는지도 또 모르니까 쥐, 집을 싹다 정리를 해가지고 뭐 구석구석 뒤진다고 해도 쥐똥은 또 어디 있어요 오늘 치우면 또 내일 있고 쥐똥도 뭐 하루에 막 10개, 20개 진짜 너무 많아요 진짜 사람이 포기하게 돼요 댓글에 쥐때문에 고생한 사람 다 공감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와 이분들은 진짜 나랑 똑같은 경험했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일단 오늘은 이렇게까지 제가 간략하게 자주 묻는 질문에 답변 드렸고요 곧 경수설에 대해 영상을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